동키뮤직 예빈도자학교 8강입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제 5장 찬양하는 자들 2 바로 오늘은 구속함 받은 자들 파트 1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피조되었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할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마땅히 찬양하게 되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나 인간 천사 모두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또 다른 음,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식물이나 해와 달이나 또 다른 천사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과 좀더 특별한 관계를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구세주와 구속함 받은 자로서의 관계 이것이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천사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이 맺을 수 없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바로 관계가 구속함입니다. 구속함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뜻이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죄값을 다른 사람이 다른 분이 대신 치러서 죄값을 갚음을 받았다. 제대로 값을 매겨서 어 어떤 묶여있던 빚에서 풀려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함 받았다라는 것은 죄사함이며 아주 중요한 찬양 제목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러니까 피조물의 찬양 또는 어떤 종의 신분으로서의 찬양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찬양입니다. 자골로새서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석곧 죄사함을 얻었다. 네, 구석이곧 죄사함.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것은 인간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 어떤 다른 존재들보다 더욱더 하느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인간만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아계신 생명의 주만 찬양의 대상이 되실 수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찬양의 대상이 생명이 있어야 한다면 당연히 찬양은 자에게도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5편 17절을 보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시체나 어떤 목숨이 끊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럼 죽었으니까 찬양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정막한데 그러니까 지옥, 멸망에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이로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에게 생명은 필수입니다. 생명 없는 자가 찬양 아무리 해도 그것이 저절로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속함을 받아서 생명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명이 근데 빼앗겨 버려서 찬양할 자격도 또 찬양할 능력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찬양은 하나님과 찬양하는 자사의 이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에 따라서 이 찬양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찬양의 능력과 그 영적인 파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문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졌다는 거죠. 예레미야 에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도다. 네.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인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즉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부르짖게 되었죠 그래서 시편 3편 8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와께 있사오니 네. 그러니까 인간들은 구원 이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구원이 근데 하나님께만 있다는 라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어떤 구원이 시작되기를 계속 기다리고 부르짖는 것이죠 10편 69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네, 여기서 물들이 내 몸, 내 몸이 익사지경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내 영, 영이 죽어가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속자와 구속함이 필요한 자, 이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스가야 10장 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죄값을 다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죄값을 치러서 구해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 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중요한 것은 바로 구속함 받는 순간부터 드디어 찬양이 다시 원상복귀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했던 그 시간, 그 처음 순간을 기억해보면 당연히 모두 예수를 영접한 이후, 거듭난 이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부터 구속함을 받아서 생명이 회복된 이후부터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기다리며 찬양하는 것또 구원 받음으로 인해 구속자 대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쩌면 크리찬에게 이것이 가장 모든 찬양 중에 가장 많이 불러야 할 찬양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0편 86편 12에서 13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려오니 이는 내게 주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다. 네, 이런 찬양은 해도 달도 천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죽었다 살아났고 죄에 빠졌다가 구원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구속함 받아서 부르는 이 감사 찬양은 인간만 할수 있는 유일한 찬양입니다. 자 10편 106편 47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이름에 을이름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에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는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시편 119편 7, 175절 내혼 살게 하소서 그래야지만 제가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네, 내 혼이 살지 않으면 먼저 주님을 찬송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자, 유다왕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이사에서 38장 9절에서 20절에 이르는 긴 내용에서 생명의 회복 즉 구속함을 받은 후 자신이 부른 찬송을 통해서 간증 즉 생명의 회복을 통해서 자신이 찬양할 능력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8.9절에서 20절 중에서 맨 마지막 세 절만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즉 지옥이 음,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 만한 자들은 다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구덩이, 이것도 지옥이죠 지옥에 들어간 자는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의 신실을 바라보는 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 이 중요합니다 자, 산자, 곧 생명이 있는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네. 구원을 체험한 사람만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격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네. 찬양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려면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직접 자 사도행전 3장 8절 이것은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선 얘기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치유받고 고침받고 구원받고 나서야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누가 복음 19장 37에서 38입니다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평까지 가까이 오시며 예, 예수께서 오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온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 이것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찬양인데 그들이 왜 찬양했느냐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병고치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일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지음받았기 때문에 찬양해야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인간만이 특별한 찬양을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죄로 인해 묶였다가 구원받아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이렇게 구원에 대한 찬양, 구속한 받은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